준비를 했지만은 그 이전에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도움 주신 우리 김영일 교수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코럼 세미나 해주신 김세종 교수님, 유인대 교수님, 이은정 교수님 또 강, 김백성 교수님, 또 창을이신 정의진 선생님, 권학영 선생님, 모두 함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강도 모르고 어른도 모를 진데 형제 유인들 아이가 있겠는가 하루는 놀보가 심술이 끌어나서제흠겨격 같은 동생을 내어 쫓칠 양으로 비오는 날 아가리 성음을 내어 흥보를 부르겄다 내 네, 이놈 흥보야 흥보 흥부 듣고 들어오면 형님 불러주시옵니까 뭐냐 풀렀다 너희 놈 듣거라 부모님이 살아 생겨에는 형제간이도 다 같이 한 집에 살았지만은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형제간이도 다 각기 살아야 하는 법이고 너희 이놈 뭉개바지 있고골 말에도 손쑥 놓고 텃밭 구렁이 모양으로 시시 돌아다니며. 내방 출입만이해서 자식새끼들은 띄아지 물뜯 까놓든음주을르르르르 많이 깔자쳐놓내가만 까놓든 뜯어먹고 사니 내눈 궁대가 시어서 파칠 수가 있어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 처자 군속대를 데리고 모두리 싹 나가거라 형님 편안과 무슨 역정이 계시었지는 모르으나 한번통 청해 줄 없었어 뭐었죠 너 이놈 내 성질 잘 알지? 쌍못 나가? 흥부 듣고 기가 막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 소개드렸으니까 네. <웃음> <웃음> <자>, 인사. <인상. 웃음> 아니 우리 지부장님 그냥 목이 좋네. 목심으로 그냥 심이 좋구만. 원래. 심지어. <웃음> <웃음> 들어가고 나는 심어 없는데 심어, <웃음> 심어 <웃음>